45원. 와, 뭐야? 쩐다. 와, 방 조건 개쩐다, 이거. 여관이 진짜였네. 우야. 오케이. 위로 올리고. 자벽 여태 지붕이 없었나요? 아 여기에 다, 다행히도 다 지붕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자 여기는 이제 저렴한 숙박 없소 방을 단칸방식으로 만들 거고 이제 이 위쪽이 고급 여관 테라스를 만들자고 그건 맨 위만 가능 4층 올라가는 거 너무 힘든데 4층을 일반으로 두자고요 아 그래야 되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4층을 바로 개발 가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손님이 왔어 1층은 원래 이제 접근성을 위해서 이렇게 왁자지껄한게 맞고 2층 고급 자 3층 고급 숙박업소 4층 저렴한 숙박업소 이게 맞는것같아어 그럼 여기에서 또 바로 올립시다 이렇게 하고 근데 높을수록 뷰가 좋지 않아요? 3층이나 4층이나 뭔 차이야? 뷰가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 1층 차이가 지고 너네 163층이랑 162층 뷰 차이 말할 수 있어? 어? 4층 걸어 올라가봐 다리 부러져 4층 을 저렴한 업소로 먼저 개발하겠습니다 3층은 나중에 하고 너네 뷰가 중요해 니네 다리가 중요해 <웃음> 잘 생각하고 얘기해 저희 집 5층인데 매일 다리 뿌려지겠네요 매일, 매일 그렇게 5층을 걸어 올라가요? 아휴 다리 튼실하시겄네 안 힘들어? 힘들잖아 솔직히 자 일단은 조금 더 돈을 벌어야 될것 같아요 와 여긴 진짜 근데 저렴한 없어 갖고딱 올라오니까 와 진짜 고급 느낌 확 난다 그죠? 너무 멋있는데? 그리고 딱 조용해 이 소리가 확 조용해지는 게 진짜 좋아요 또 밤이 되었군요 아빨리 숙박업소 차려보고 싶다 자 4층 숙박 해볼게요 2700원 있으니까 간단한 침대 편안한 침대 비단 침대 간단한 침대 멋진 침대 어 2인용도 있네? 잠시만요 우리 이벤트에요? 다음날 이벤트에요? 자 됐네 얘들아 준비해라 마음의 준비 털릴 준비 일단 그냥 다음날 가서 돈을 한 만원정도 벌고 제발 막아주세요 꺼져! 아, 됐다 다행이다 자 보자고요 다음 이벤트는 양송이 조리법이 필요한데 이 조리법을 얻으려면은 재료 150번 구매 바로 달성 음료 1450리터 리필 이제 양송이도 구하러 가세요 파이팅딱 100명 수용했네요 지금 아 이거 200명 수용 못할 것 같은데요? 어떡하지? 이 이상 인원을 늘릴 수가 없어 이게 진짜 딱 정원이란 말이야 2층 바템도 힘들대요? 널 힘들지 않게 해주는 마법의 금융치료가 있단다 웃어 웃으라고 아이 인간들 안 움직이는 거봐 음료 그냥 자동으로 채워주는 그키 있으면 좋겠다. 나중에 업그레이드 같은 거 해가지고. 근데 그릇이 막 공중에 떠다녀요? 뭐지? 왜 이래? 야, 이상해. 이거 왜 이래? 먹은가 봐. 갑자기 분위기 호그 같아요. 위쪽 그릇인가? 아, 위쪽에 그릇이 그대로 있네. 이쪽 그릇이 왜 보이지? 어휴, 우르르 나간다. 밤 돼가지고. 아, 200명 못 얻었어. 사람들이 나가지라 하느니. 근데 엄청 많이 벌었다 <웃음> <웃음> 쩐다 허어! <웃음> 피손님 200명 왔었었네? 대박 앞으로는 전 그냥 마음을 비우겠습니다 이벤트로 인원을 채워가지고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고 나 그냥 숙박업소 할래 꾸미자 조명은 하나 예의상 달아주자 오 칸막이 이런 것도 있네 와, 진짜 제대로 꾸밀 수 있겠다. 너무 재밌겠다. 일단 방을 만들어야 되니까 벽부터 벽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4층 꼭 칸을 나눠야 돼요? 저렴한 곳인데. 오! 그러게? 어? 야, 너 머리 좋다. 헤어 <웃음> 하우스인 거지. 야, 근데 너무.. 군대도 아니고 침대가 너무 안 좋다 아이 좀 불쌍할정도인데 이.. 칸막이 있는 정도는 돼야지 칸막이로 가볼까? 칸막이.. 마이크가 뭐예요? <웃음> 칸막이.. 어때 이정도 느낌 2층 침대 어때요? 한 번에 많이 봤게 2층 침대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자 내가 생각하는게 있는데 내가 한번 꾸며볼게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봐요 침대 겹치기 안되냐고? 될수도 있으니까 안되네 안돼 안돼 뭐야 이거 90원 이 방에 문이 없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방에 문이 없다는게 뭔 말이야? 이렇게 하고? 이 방에 옷장이 없습니다 아야 이렇게 해주면 안되네 이거 방 나눠야되네 아 이거 이거 그 숙박비 받을 수 있는 그건가봐요 이러면 어쩔수 없이 방을 나눠야지 야 이정도면 안락하지 않아? 완전 서비스 많이 해준건데? 어 여기 45원 뜬다 창문이 없습니다. 아이 무슨 바라는게 많아 자 창문 방 안에 어떠한 장식도 없습니다. 장식도 넣어야 돼요? 아니 나싼 방으로 하려고 하는건데? 이상하다 됐다 별 하나짜리 45원 우와 이거 뭐야? 쩐다 와방 조건 개쩐다 이거! 여관이 진짜였네 이거 식당이 아니라 여관이 본격적으로 되는이 시스템이 별한 개면은 이렇게 다섯 개의 구색이 갖춰져야 되는군요 방에 모든 옷장들이 이성 이상입니다 야 그러면 어차피 지금 내가 구색을 갖춘 것 중에서 기본적인 것들만 했는데도 일성이 넘어갔거든요? 이성도 체크가 돼있으니까 옷장을 이성으로 바꾸고 그 이성방으로 전부 다 만들게요 그게 더 효율이 좋을 것같아요이성옷장자 이렇게 하면은 가격이 4 5원 아까 얼마였죠?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가격을 내가 올리는거지 60원정도로 이게 나갈지 모르겠네 80으로 올려볼까? 이러면 너무 비싼가? 아 이게 빨간색 빨간색 뜰 때까지 올려야되나? 150. 오오오 이렇게 뜬다.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손님이 이 방에 묵을 확률이 39%입니다. 와야 대박이야 이거. 와! 아 <웃음> 진짜 미쳤네 게임. 87원. 와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게임. 자 이제 겁나 방리담에 가는 겁니다. 보세요. 제가 어떻게 나눌지. 두칸씩 먹잖아요 그니까 러 이렇게 이렇게 됐다 됐다! <웃음> 너만 정문으로 써아 여긴 그냥 쭉 하면 되려나? 아 그러네 여기는 지금 문이 이렇게 돼있어서 이렇게 밖에 못쓰는데 여기는 그냥 다 이렇게 네좀 사람 살만하게 변했네 어? 좋아좋아 와개끝내준다 게임 아 지금 벌써부터 두근두근 하거든요? 와이 게임 진짜 재밌다 근데 <웃음> 아 너무 좋아 이거 미친거 같아 자, 이거 돈 부족할 것 같거든요? 일단 방을 만들 수 있을 만큼만 만듭시다 이거를... 이옷걸이 조명 조명은 솔직히 안 달아도 되는데 양심상... 아, 아! 그리고 이성은 초 달아야 되네, 무조건 이 다음에 또뭐 해야 돼? 창문, 창문 잠시만. 아, 이... 여기를왜 뚫었어? 와 얘는 창문 어디다가 뚫어야 되냐? 얘 남의 방 옆봐야 되는데? 아 이렇게 복도 볼수 있게 해줘야 되나? 그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볼것 볼 같은데 어쩔 수가 없어! <웃음> 어 여긴 조금 더 싸게 받자 대신에 어때요? 야 가격 내가 측정할 수 있잖아! 아 개쩐다니까 이 게임? 좀 싸게 받으면 되지 야 아쉬운 애들은 득잘같이 달려든다고 이런데 복도에다가도 창문 내자고? 아이 디테일 됐지? 됐지? 여기다가도 창문 됐어 이거면 됐어 얼마 100% 70% 70%면 돼됐어 87원 87원으로 다 통일 아쉬우면 돈 많이 내고 나중에 3층 가 오케이 똑같이 똑같이 아 돈이 모자라요 이제 자 다음날 기대된다! <웃음> 일단 장사부터 하고 보자 하루에 8,100원 이상 벌기? <웃음> 하루종일 디저트만 서빙은 뭐야? 그렇게가 돼? 아 메뉴를 디저트만 막아놓는 거구나 다음날 에 해야겠다 이거는 내가 돈을 안 쓰면 근데 그 정도 벌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와바텐더돈 진짜 개많이 쳐먹네 안 웃고 있는 애어있어 내가 봉급 뭐 올려줄게 너왜 우울해 웃어 밝고 화목한 풀동부 어? 웃으라고 입 벌려 돈 들어간다 아 오늘 못 버나? 아 8,100원을 못 버네 음식이 생각보다 되게 안나갔나자 나머지 다 맞고 디저트만 팔아보겠습니다 와인시음 이벤트 한번 하자 <웃음> 모험은 성공적이었지만 재료를 저장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최대치 75까지만 받고 나머지는 버리시겠습니까? 오워 이벤트 다음날이에요 다음날 오늘은 금요일이고 영화는 누가 돈 받아요? 어? 그러고보니까 나 여관쓰는거 못봤네 아 까비 여관쓰는거 보고싶었는데 12시...밤 10시쯤 되면 이제 슬슬 올라가지 않을까? 여관 하나가 흐트러져있다고? 오 잤나봐! 이거 어떻게 정리해? 와 만원 넘었어요 오늘 여관 싹다 정비하겠습니다 여관관리 직원이 따로 있나? 진짜? 룸서비스 뭐..뭔가 이렇게 받는 그런 카운터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관 전문 종업원을 한명 둡시다 누가 제일 좋나.. 매일 손님을 더 받는다 아니면은 경험시 두배빨리로 가야되거든요? 왜냐면 얘네는 서빙을 안 할거니까 이거 <웃음> 아냐? 팁도 세 개네 이 친구는 이제 4층만 관리를 할건데 룸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엄청 올라오는 애가 있어 어어 어, 온다 온다 와 청소하고 가네? 대박 근데 고작 이 일을 시키려고 지금 아 근데 어차피 지금 돈이 남아 돌고 하니까요 빨리 꾸며봅시다 뭐야 입구를 막아놨네? 미안하다 됐다 고 이제 장식도 다 둬야되지 목걸이 아이 방은 어디다 걸어야되냐 와 난감하네 아이 복도방이 많이 아쉽네 침대 옆에다 이렇게? 아 여기 어어어어어 어어, 어어, 괜찮네 위치 여기 여기가 나은 것 같은데? 야 그냥 차라리 다 이렇게 두자 여기다 이렇게 두자 여기가 딱 맞아요 지금 크기가 뭐라고 이렇게 난 지금 초집중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웃음> 진짜 이게 뭐라고 됐지? 자, 이제 조명을 딱 두면 다 이성으로 바뀔거라는거죠. 아, 이 아이템은 또 베개 옆에다가 설치해야 된대요? 그런 조건이 있네. 기가 막힌다. 됐지? 다 이성이지? 자, 이제 가격 조정합시다 다 87원으로 바꿀게요 너무 이, 이 70%가 너무 낮은가? 그냥 다, 다 70원으로 통일할까? 70원? 아까 보니까 한 사람밖에 안 잤었던데 네, 복도방은 훨씬 싸게 할거예요 아, 근데 이거 가격을 이렇게 일일이 눌러야 되는게 좀 그렇네 근데 뭐 여러분들 복도방에서 에? 여러분들이 주무실거예요 왜, 왜 그런걸 심각하게 물어봐? 너네 여기서 잘거니? 얘네는 60. 됐지? 10 골드나 싸게 줬어. 솔직히 차이 뭐 얼마나 난다고, 그지? 방 차이, 뭐, 어차피 다쓰레기예요 근데 10 골드나 싸게 줬으면은, 땡큐 땡큐지. 자, 됐다. 완벽해. 뭐 이렇게 보니까 좀 징그러운 듯? 됐어 이제 곧밤 되거든요? 혹시나 이제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여기서 잔다 대박 아 근데 방금 방만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오네 아 다음날 됐었어야 됐는데 씨 혼자 자네 하루종일 디저트만 서빙했는데 왜 이거 안 들어오냐? 다음날이 돼야 되나? 와 아니네 야 그럼 술도 팔면 안 되는 거야? 뭐야 이게 어? 뭐야 아 이걸 안 했네 이 음식은 진행중인 이벤트에 필요하면 제, 메뉴에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아! 또 이벤트중이야? 아..씨.. 이벤트를 안 뺐구나.. 자 오늘도 어쨌든 돈을 열심히 벌어봅시다 오늘 하루에 8,100골드.. 벌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벤트로 바짝 땡겨보자고 사람들 다 나간다 아홉시라고 1200원 벌고 어 이, 이 이벤트 1200원도 포함이네 완두콩 스튜 자, 완두콩 출장을 또 가야겠는걸? 자, 12시입니다 아무도 안하는데요? 뭐지?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이벤트라서 잠 안자나? 몇프로의 확률로 자는데 전부 다 78%인데 다 캔슬되지는 않았을거 아니야 어차피 이제 다 빼고 하루종일 소프만 서빙? 3등급 호텔빵 소유 오늘 디저트 한번 보자고 오늘 하루종일 그냥 구경만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진짜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해야지 근데 이정도가 적당하지 빨일 하체 준비 빨리 퀘스트를 해서 새로운 메뉴를 열어야 되는데 지금 진도가 너무 느려 꾸민거에 비해서 명성에 비해서 지금 진도가 많이 느립니다 이거 100%로 채워보자고? 다시 다 해야되나? 49원 이것만 49원 해놓고 나머지 볼게요 쟤 혼자 들어오고 나머지 다 안들어오면 그냥 운이 없는거야 근데 말이 안되는데 그 확률이 자 이제 밤 된다 어어! 오네! 야 이벤트때만 잠을 안자나봐 잔다 잔다 하루종일 디저트만 서빙도 됐고 이제 하루종일 수프만 서빙으로 가야겠네요 이런 괴상한 퀘스트를 자꾸 주는거지? 3등급 호텔방 소유도 나중에 해야겠군 잔다 헥! 생각보다 자리가 많이 비... 진 않는건가? 가격 낮춰야겠다 100% 맞출 수 밖에 없겠는데요? 한 90% 때까지만 하라고? 56원? 아, 이 구석 창가는 양보 못해 너도, 너도 70원으로 다시 올릴거야 제일 좋은 자리 지금, 어? 붙어있지도 않은 거 최고 VIP로 여기는 100%로 하자 됐지? 됐어 좋네 잠들 잘 자는 거 보니까 아주 교도소 같고 어? 좋구만 자, 이제 3층 꾸밉시다 아우야, 근데 피곤하다 a n k you.